안녕하세요 마스클러스 FX의 이항호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캔들스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캔들스틱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어떻게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주 디테일한 것은 아니지만은 어, 저희가 이제 캔들스틱 패턴 제가 개인적으로 어떠한 캔들스틱 패턴을 좀 좋아하는지 차트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은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우선은 보시듯이 저희가 첫 번째로 올 웹사이트는 이제 www.babypips.com입니다. babypips.com 자 여기서 보시면은 아, 우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적인 FX 트레이딩에 대해서 어, 물론 영어로인 영어로 이제 되어 있지만은 가장 기초적인 FX 트레이딩에 대해서 어, 배우긴 나쁘지 전혀 나쁘지 않은 어, 그런 웹사이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볼 것은 education 그렇죠? 여기서 이제 how to trade forex 이거 누르, 눌러주시고. 내려보시면은 어디보자 내려보시면 여기 엘 l 멘 m e n t a 초등 초등학교 레벨에 j a p a n e 캔들스틱이 있습니다 그레이드2 그쵸 초등학교 2학년 레벨이라고 여기 나와있는데 저기서뭐다 필요 없고 어, 뭐 하나씩 뭐다 보셔도 상관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볼 것은 어, 어디보자 여기 네재 a p a 캔들스틱 s h e 이것입니다 이것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어, 싱글 캔들스틱 패턴 뭐 스피닝탑, 도지캔들, 마루보주, 해머, 헤이맨 뭐, 인버티드 해머, 슈링스타 그 다음에 더블해가지고 블리싱글핑, 베어리싱글핑, 뭐, 트위저탑, 트위저바탑, 모닝스타, 이브닝스타그 다음에 트리플해서 뭐3 white soldiers, 3 black crows, 3 inside up, 3 inside down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캔들 패턴들이 있는데요 아 솔직히 이것을 뭐다뭐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물론 알면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이것들이 가격이 이제 뭐 서포트에서 나오면은 매수로 이제 위로 이제 가격이 돌수 있는 그러한 힌트들이 이제 되겠고 그 다음에 레지센스 이것들이 나오면은 가격이 이제 다시 한번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힌트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점을 좀 우선은 우선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제 생각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캔들 패턴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제 블리싱거핑. 그쵸? 서포트에서 나올 수 있는 블리싱거핑입니다. 그 다음에 베어리싱거핑. 베어리싱거핑 같은 경우는 이제 레지스에서 나올 수 있는 가격이 이제 내려올 수 있는 힌트를 줄수 있는 네, 그러한 이제 캔들 패턴이 되겠고 그러면은 블리싱거핑은 반대로 당연히 서포트에서 나올 수 있는 어,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매수 신호, 어, 매수 신호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위저 탑 트위저 바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몸통이 어 몸통이 이제 두 캔들의 몸통이 사이즈가 완전히 비슷하거나 같고 그리고 이제 위계의 길이가 둘이 또 비슷하거나 어,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기 이제 베어리시 같은 경우는, 아, 이제, 베어르시 같은 경우, 트위저 탑 같은 경우는 위기 이제 위로 향해 있고요. 그 다음에 트위저 바탕 같은 경우는 이제 불리시 신호이기 때문에 위기 밑으로 이제 빠져 있습니다. 자, 근데 트위저 탑, 트위저 바탕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렇게 자주 나오는 캔들 패턴 아니에요. 자, 이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뭐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이유가 이제 위로 올라와 주시면은 보시면 여기 슈팅스타 있죠? 슈팅스타가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이제 캔들 패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슈팅스타 반대로 이제 해머, 해머 캔들이 제 가장 또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두 가지 캔들 패턴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해머 캔들 패턴 같은 경우에는 서포트랑 지지선에서 나옵니다 해머 캔들 패턴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블리시 시그널 그래서 가격이 한번 이제 상승을 할수 있다는 어, 그런 이제 신호를 주는 그런 시그널이 되겠고 반대로 슈팅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진스 즉, 저항선에서 나오는 이제 캔들 패턴이고요이 둘의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은 몸통이 상당히 작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파동의 움직임이 힘이 어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신호가 이제 어 만들어지면서 윅을 보시면은 이 캔들 윅을 보시면은 해머 캔들 파, 패턴 같은 경우에는 윅이 서포트 쪽으로 그쵸? 밑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가격이 내려왔다가 이제 밑으로 가격이 내려왔다가 어, 그 힘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제 매수하는 이제 바이어들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위기 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슈팅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더 한번 치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위에서 누르는 힘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위기 생기면서 이제, 네, 긴 위기 이제 위로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갈 확률이 이제, 어, 시, 그런 신호가, 그런 신호가 나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어, 물론 헤어 캔들기 하나 있지만은 그 옆에 이제 베어리시 캔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어리시 캔들이 하나가 있죠. 아 이거 너무...야하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불캔들 하나, 여기 베어 캔들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캔들 하나, 둘, 세개 캔들 패턴. 자이세 개를 다 이어서 보면은 이것은 이제 모닝스타가 됩니다. 모닝스타. 모닝스타. 자 이거 같이 그 다음에 어...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불캔들, 1 슈팅스타 캔들 패턴 그쵸? 둘그 다음에 마지막에 베어 캔들 세번째 캔들 이세 개의 캔들 패턴을 이으면 이제 어, 베어시패턴으로서 이브닝스타가 됩니다 이브닝스타 자 이걸 어떻게 아냐 쭉 내려와 보시면은 트리플 패턴에 그쵸? 보시면은 이브닝스타 모닝스타, 그쵸? 자, 이브닝스타 모닝스타 캔들 패턴 캔들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뭐 내용을 읽으면은 뭐 중간이 뭐 도지이다 뭐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어... 실제로 차트는 이렇게 정교하게 항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은 레진스나 서포트에서 이러한 캔들 패턴이 나왔을 때 캔들 패턴을 딱 보았을 때뭐 중간 캔들이 중간 캔들이 어뭐 슈팅스타다. 뭐 도지가 딱히 도지가 아니어도 뭐 슈팅스타다. 아니면은 중간 캔들이 뭐 해머 캔들 패턴이다. 이런 것을 딱 보았을 때 차트가 현재 어떠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캔들 패턴을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차트가 어떠한 신호를 나한테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유연하게 이해를 할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항상 차트는 또 이제 깨끗하게 정교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레이신스나 서포트에서 이러한 패턴이 나오면은 어, 차트를 딱 보자마자 캔드 패턴을 딱 보자마자 어? 이거 모닝스타 비슷한 캔드 패턴이다 아니면은 이브닝스타가될수 있는 뭐 그러한 비슷한 패턴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3 블랙크로즈나 아니면 3 인사이드 업뭐3 인사이드 업뭐 여기 두개3 인사이드 업 아니면 3 인사이드 업 보시면은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베어리시 캔드 패턴 그 다음에 중간, 그쵸? 그렇죠? 중간 캔들, 몸통이 작죠? 그 다음에 불 캔들, 불 캔들, 몸통이 작은 중간 캔들, 그 다음에 베어리시 캔들. 그래서 이러한 신호가 또 상당히 비슷하죠, 그렇죠 이브닝 스타와 모닝 스타와. 그래서 이브닝 스타, 모닝 스타 이거를 좀 중요하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해머 캔들, 그 다음에 슈팅 스타 캔들 패턴. 그다음에 이제 더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어리 싱글핑, 그다음에 블리쉬 싱글핑 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한번 봐보죠. 자 현재 보시고 계시는 차트는 이제 유로 달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볼 것은 어, 현재 가격이 서포트 부분에 있는 네,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레진스 즉 저항선이 또 있네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어, 서포트를 아, 레진스를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서포트를 터치한 를 후에 지금 보시면은 이 캔들 패턴 보이시죠 여기 바로 블리쉬 잉걸핑입니다. 그쵸? 블리쉬 잉걸핑 자 근데 블리쉬 잉걸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그전 캔들을 보시면은 전두 캔들을 보면 또 이게 또 블리쉬 그쵸? 블리쉬 패턴인 이 모닝 모닝스타 캔들 패턴이 또 어, 이제 나왔다 라고 그렇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보고 만약에 매수를 했더라면 재생을 해보면 이런식으로 가격이 씌고 올라가네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추세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요 그쵸 자 어쨌든 서포트에서 찾을 수 있는 블리쉬 패턴입니다 모닝스타 캔디 패턴 블리쉬 i 걸핑 그래서 싱글 캔들 패턴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은 어뭐 더블 캔들 패턴, 트리플 캔들 패턴 같은 이것들은 쉽게 한 눈에 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리 어 싱글 핑만이 또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캔들을 또 보시면 여기는 또 뭐죠? 바로 해머 캔들이네다 해머 캔들 몸통이 작고 그쵸 위기 밑으로 상당히 긴 서포트로 그쵸? 서포트에 걸쳐 있는 몸통이 작고 밑으로 위기 긴이 캔들 패턴은 싱글 캔들 패턴은 우리가 바로 해머 캔들라 부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그 다음에 여기 서포트에서 또 찾을 수 있는 바로 모닝스타 캔들 패턴이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차트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여기에 이제 레진스 레벨. 그쵸? 그렇죠? 저항선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원하면은, 이러한 각도로 추세선 또한 만들어줄 수가 있네요. 그렇죠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는 것은, 여기 한번 긴 윅으로 레이신스 터치를, 어, 이제 함과 동시에, 그죠 뚫으려고 시도는 했지만은 위에서 밑으로 누르는 힘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바로 위로 길게 윅이 생겨지면서 몸통이 작은 아주, 어, 조, 아주 좋은 슈팅 스타 플러스 도지가 될수 있는, 그죠 아주 좋은 패턴이, 어,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후에 베르시 인걸핑그렇죠 베르싱글핑, 베르싱글핑 캔들, 캔들 패턴이 나왔는데 어, 그 후에 약간 횡보를 이제 몇 시간 도 하더니 다시 한번 1.89 이 정도 제 레지신스까지 한번 더 올라온 상황이네요. 자, 그래서 한번 또 재생을 또 해보죠. 우선은 가격 이 현재 레지신스 레벨에 있는 것을 우리가 또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레이싱스 레벨, 그렇죠 가격이 내려올 수 있는 시점에서 이 시그널도 한번 나왔고요. 가격이 내려오다가 횡보 한번 하고 가격 조정 한번 나온 다음에 또 왼쪽으로 보면 은 여기가 또 아주 작은 저항선이될수 있는 레벨이네요, 그렇죠이 레벨을 뚫지 못하고 현재 배어리 싱글핑을 한번 더 크게 줬고요. 그래서 만약에 매도를 했더라면 은 쭉쭉쭉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캔들 패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나 마스터 클래스 FX에서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 전혀 인디케이터, 그쵸, 보조 지표 같은 거 어, 사용할 필요가 없죠. 저희는 순수히 가격만을 보고, 그 가격과 이 캔들 패턴, 이것이, 이것이 바로 가격이죠. 이것들을 보고 어, 거래를 합니다. 그 보조 지표 같은 경우에는 캔들 패턴이 나온 후에 생기는 후행성 이제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신호가 어 이제 거래 진입을 할수 있는 신호가 상당히 어 늦게 나올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어 잘못된 신호가 또 이것만을 이제 토대로 해서 거래를 한다면또 잘못된 신호가 또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보조 지표를 절대 사용을 하지 않고요. 가격이 가장 빠른 보조지표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만을 순수한 가격이 기술적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순수히 가격만을 보고 분석을 해가지고 성공적인 거래를 할수 있는게 저희 어, 마스클로스 FX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제대로 된 트레이딩을 해보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아니면 전업투자자가 되고 싶은 꿈을 갖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저희 www.masterclassfxc.com에 오셔서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www.masterclassfxc.com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그 전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은 유튜브에 댓글 아니면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제발 꼭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